네, 그, 그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지금 우리 시간에도 잘 진행되고 있죠? 네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, 재건축이 우리 인허가 오늘 시기에, 우리 씨의 시의 도시재생과의 업무죠? 네그렇죠 그렇죠. 근데 그 제가 민원사하 시장하게 바한다의 내용을 좀 봤어요 네. 근데 유독히 그, 민원...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 일고 사태 악한 상황이죠. 이제 주민세타를 빌려서 사무실 가봐요. 이제 민원을 받았는데 주민세타를 빌려서 회 하려고 그거 같아요. 유지센터에 대한 대회식이래 이런 사이? 네.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보통 상황은 아니고 지금 3월쯤이어서 었 코로나가 확산되고 난리가 뭐 난리죠 근데 비롯이라고 했던 부분은 안시청하 네. 그래서 내선동에서 그저 시지 않고 지 다른 데로 갈죠 아마 실례합니는 거기에 그 많은 인원들이 지금 갔었죠 다행히 코로나 말씀은 안 됐어요. 과장님 네. 해당 부서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그래서 들어 그때 그 평천에 대학 몇년들도 왔어요? 그때 한 3,400명 왔어요. 3 4 0 0명이 어, 네. 근데 네. 네. 지금 3월, 3월 축구 으로말고는데3 4 0 0명 내말은이예요 우리 관점은 철저하게 해하고하도 물론 이제 강제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, 그, 그런 어떤 업무를 하는 개발관료로 치료인허가를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런 관리지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관련된 어떠세가 철저히 관 하겠습니다. 될수있으총요 경우나 코로나가 응. 거의 정치적인 시점이 이어 되지 않나 습니다 네, 데장입니다 네. 고추님은 그 없으시면